하니까. 너무 많이 시키지 않았어 이준윤아? 이거 하나만 시키면 되는데 이거 탕 하나만 시키면 되는데 너무 많이 시켰다 이거 이거 어떻게 다 먹어? 하나는 냅두고 나중에 먹어야겠다 이거 집에 갖고 와든지 하나만 먹고 나랑 마음이 잘 통하는지 봐야되겠다 공주야난 이거 난 이거 이걸 싼다 이걸 보고 <웃음> 예, 두개 중에 하나는 싼놓차뭘 먹고 싶어? 우리 언니 탕 먹자 어 그래 우리 찜이 먹고 싶어서 탕이 먹고 싶어 어, 나는 찜이 먹고 싶은 게 그럼 찜 먹어 아니에요 <웃음> <해야죠>. 사실 <웃음> 탕이었어요 아 진짜로 어. 찜은 가져갑시다 이야 이야 이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봐 마음이 맞았어요. 그죠, 아기새님께 기념 선물 받으셨어요. 복동이님 음... 아기새님, 아기새님, 내가 뭐 사람 산다면 살아 뭐 할걸. 근데, 요즘에 뭐 딱히 뭐 사고 싶은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노후 준비해야지 노후에 좀더 해피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진짜 노후에 나는 약간 마당 있는 집에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 시골에 잔디 있는 집 조그맣게 채워놓고 한 200평 짜리 땅을 시골에 사서 거기다가 검평 한 50평 정도 집을 올려서 1, 2층으로 2층 집 앞에는 테라스를 길게 빼서 2층에서 1층 잔디가 보이게 이렇게 집을 설계를 해서 어 1층에는 오픈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저 끝에는 연못도 이렇게 만들어서 붕어도 좀 키우고 금붕어 그래서 그 강아지들 좀 뛰어놀게 하고 어,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음, 이제 노후 대책을 좀 해야 되겠어요. 나도. 멋있겠다. 내가 그럼 그때 초대할게 와. 알겠죠? 음, 그때 내가 초대할테니까 와서 고기나 구워 먹어요. 음, 자, 잘 먹겠습니다. 어, 공주씨가 고생이 많네요. 먹어 볼게요, 여러분. 네, 잘 먹겠습니다. 어머, 이거 뭐 이거 못드세요 그럼. 나안 먹어요. 왜왜 음, 그냥... 왜? 왜, 왜? 뭔데 건... 뭔데요? 참치랑 이치랑 어. 음는아안 먹어도 돼요. 궁금 말씀이 되는데. 뭐, 윤윤아, 잘 먹을게. 윤윤 씨, 그 너무 맛있겠다. 이거 어떻게, 근데? 윤윤아, 이거 너무 잘 먹을게. 너무 맛있겠다, 근데, 윤윤아. 둘이서 다못 먹어. 와, 맛있어. 어, 그레이 그래, 맛이야. 쫙쫙한 어우, 미운탕 맛있어. 국물에 땡기긴 했 너는 은퇴를몇 살로 생각해요? 저요? 네 내가 만약에 여기를 계속 있는다 생각하면 음. 45? 코미가 아가씨 주고 빠르다 45. 음. 코미가 아가씨 고좀 빨라요 그니까 나는 내 생각만 하면 오래 있고 싶은데 음. 이제 부모님 옆에서 할수 있는 걸 하고 싶은 거죠 음. <웃음> 그래서 한45 생각해요 음. 그러면 부모님 옆에서 뭐할 건데요? 뭐 아무거나 할수 있는 건데 뭐. 뭐 진짜로 뭐 조그만 또주방이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세탁소를 내가 할 수도 있는 거고, 뭐 그때 상황에, 그때 여권에 맞는 그런 걸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. 난 언니처럼 이거를 내가 입고 자신이 어 이런 걸 사려 가지고, 음. 아우, 그 아우, 속지끄러운 젠더들, 아우, <웃음> 내 속을 나도 모르는데, 아 그냥 밖에서 보고, 밥 먹고 이런 사이로만 되는 거지, 게 내가 젠더파 사장은 못할 것 같아 부모님이 거기에 가족이 있나온대 응. 우리 엄마가 부산으로 안내려오신대요 부모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저희 엄마 올해 64시야 너는 형제 자매가 없죠? 외동에 그럼 난 부모님 돌아가시면 혼자 뭐해요? 음, 생각을 안 해봤어 언니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형제 자매들이 있어갖고 그 시골에 살아도 요 동생도 왕냐고 하니까 외롭겠다 음. 너는 그냥 전동 우랑 같이 살아요. 젠더타운에서. 그래서 영원 언니랑 그런 얘기 도했잖아 언니가 그랬잖아. 펜션 같은 거 지어 갖고 같이 살자고. 그래. <웃음> 너네 그러면은 일해야 된다. 나는 일 놀고 먹고. 같이 들고 <웃음> 그때도 일시키려고 같이 들고 가야 언니. 같이 일하면서 언니. 언니 이런 거고 펜션 차리고 난 장작을 구할게 언니. 언니가 <목소리가 목소리가> 백숙, 응언니 음, 백숙, 응영원언는 음. 그냥 어, 얼굴 간판 미모로 그냥 그때는 미모가 없는데 무슨 미모 간판이야 못한다, 로... 못하질 거야. 영원이 짜장을 많이 했어 그 응. 음. 너무 맛있다. 맛있어. 시원해. 음. 아니 진짜 배는 부르거든요. 난 배는 부른데 국물이 먹고 싶어. 펜션. 아. 펜션. 어머. 펜션에 겨울에 손님 없잖아. 그럼 그 하우스 만들면 되겠다 <웃음> <웃음> 동네 아줌마들 데리고 와서 딸기하우스? 아우 난또 아니, 아니 섰다 하우스 고스톱하우스 어디 그때 되면 여기 손목 없어져 있는 거 아니야? <웃음> 난한쪽끼 잘려있구먼 거기 <웃음> 어, 또 시골 아줌마들이 노다지라는 소문이 있는데 기다리요 어? 곧 갑니다. 옛날에 여러분, 우리 진영에 내가 이제 젠더가 됐잖아요. 그 내가 집에 갔는데, 우리 남동생이 누나 누구 누구 누구 아니야 고는 거예요. 근데 내가 아는 애들이에요. 걔네들이 진영에 그 작은데 보도로 일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네 농신인고 바지고다 가져간 거예요 몇년전이에요십몇년 됐어요 순진한 시골총각에 오셔가지고 결혼 날 지진도 고먹고 그자 음. 근데 나는 외동이지만 또 외동이 아닌 것처럼 자라갖고 여러분 이모네랑 좀 막내가 좀 두텁거든요 우리는 또 이모네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같이 자라가지고 외동이라는 생각도 안 들었어 근데 언니도 그렇거든? 언니는 형제가 많은데도 형제들이 다시집장가를 가고 가정이 있으니까 대안시대 지금은 연락잘안 하죠 저도 이제 명절 때 가거나 그러면 이제 보고 그런 게다할 이제 음. 커피장사 나랑 안 맞아요 그럼 뭐가 맞아? 할 거면 진짜 차라리 소주방 그래 소주방인데 손님이랑 같이 소주맞는 거야 나이 5 0 먹고 얘기하면 서 이제 <웃음> 삼촌은 남자예 여자예 그러면 네가 보이는 대로 믿어 인연아 <웃음> 뭐가 중요해 나이 5 0에 회를 뜰줄 알면 회집 하겠지 회는 못뜰것 얼큰하네내 스타일이야 아 맛있어 아,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. 진짜 얼큰해요 역시 미온탕이 제일 나아 음식은 미온이 들어가야죠 음. 고민되세요 먹고있어요 흐 <웃음> You. <laughs> 알쌤 고니는 <웃음> 고소해 너는 사후세계를 믿어요 <웃음> 믿는 거 같아요. 그럼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? 환 생? 한생. 어, 한 생도 있다고 믿어요. 언니는 안니다요 나는 한 번씩 그런 생각해요. 난 요즘에 진짜 그런 사람 많이 하거든요. 나의 이 생각과 내가 내뱉는 말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죽음 끝인 건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공포감이 밀려와요 <웃음> 음,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뭔느낌인지 아닌가. 어, 너무 공포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래 내가 오늘 하루 또눈 떠서 살살 살, 살아 있을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싶어서 어제 국만두랑 찐만두 김치만두 시켜서다 먹었어요. <웃음> 왜 얘기가 글로 그런... 심오한 얘기 하자고 끊은 거 아니에요? <웃음> 심오하죠. <웃음> 최근에 뭐 이것저것 아까 누가 살 빠졌냐고 물어보시길래 최근에 이제 관련도 잘안 먹다가 문득 어저께 사후 생일가 있을까? 이런 생각이 들다가 헉, 근데 만약에 죽으면 이 생각 이런 것도 다 못하고 너무너무 끝인 거구나 생각에 없이 뭐 끝나기 전에 만두나 시켜 먹을 수같고 만두 다 시켜 먹었고. 3종류 시켜서 먹었어요 어, 아침에 우동이랑 만두 시켰거든요 언니 네. 그 물만두가 꽉 채해버린 거야 언니 어. 9시에 자다가 깨고 잠이 안 오는 거야 답답해가지고 또.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체하면 이제 활명수나 그런 걸 먹어야 되잖아 언니 비빔밥도 시켜 <웃음> 비빔밥 먹고 사이다 먹으니까 소화가 되더라고. 그래서몇 시에 자는 거야? 한 시. 잠이 <웃음> 어느드라니까요. 한 시간 자다 깼더니. <웃음> 죽으면 끝은 아니야. 죽어도 이름을 남기잖아요, 여러분. 사람은. 그러니까 착하게 잘 살아야 돼, 우리. 역사에 길이 길이 남잖아, 요 이제 또. 유... 우리는 없어져도 유튜브에 우리 영상은 남을 거 아니야. <웃음> 잘 살아야 돼 2세대 3세대가 다 이어가게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 내가 그 얼마전에 그 이제 어떤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그 박사님은 죽음을 받아들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에 공포가 없대 자기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나 하는데 어, 죽음은 죽음은 자연의 섬리처럼 자연스러운 거라면서 원래 무에서 원래 무로, 무의 무라는 로 무에 무 거예요. 근데 사람만 유일하게 무가 아니래. 그래서 물로 돌아가는 것 뿐이지 뭐 그러면서 되게 철학적인 얘기를 해주는데 뭐 되게 너무 심오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갈때뭐 뭐 아무것도 갖고 갈수 있는 거 그러면서 구만두가확 땡기더라니까요 생길수 있죠 물로 돌아가는데 뭐라도 군만두가 많이 군만두가 먹고 가야지 맞아요. 가는 마당에 죽은,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하면서 그죠 <웃음>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정말 물어 돌아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로워할 필요도 없고 그저 살아갈 뿐이죠 또 말은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죠 물어 돌아갈 거니까 먹어라 먹어라 오늘 물 빼주신 분 <웃음> 먹어라 먹어라 <웃음> 죽으면 같은 코드의 사람들끼리 모여 산다는 말입니다. 그렇지 근데 죽을 때 되면 외롭지 솔직히 사람이 자기 의 죽음을 알게 되면 또 몸이 아프거나 뭔가 죽음이 맞닥뜨렸다 그런 시즌이 있을 것 같아요. 사람 막. 근데 어떤 죽음에 뭐더 좋은 그런 건 없겠지만 나는 그래도 내가 죽을 때 이별을 할수 있는 죽음이 좋을 것 같아요. 시간이 좀 줄고 급작스럽게 가는 것보다는 내가 감으로 해서 내 주변 단도리도 좀 해야 되고 맞잖아 그뭐 우리 그. 철없는 큰 오빠도 우리 조카 저기 등골 빼먹을 것 같으니까 또 그것도 좀 단도리 좀 쳐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도 몇 자리도 다시 봐갖고 한 30년짜리로 다시 좀 보고 그다음에 뭐 우리 이제 동 남동생들 뭐 여동생이라고 좀 살게끔 좀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오퍼스가 문제인데 이 오퍼스는. 내가 만약에 급작스럽게 가버리면 아기 새도 허둥지둥 할거 아니야. 그래서 내가 미리 짝꿍을 전해줘야 돼요.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마땅을 하나 이렇게 해서 음, 그렇게 해주고 그러고 가야죠. 맞아요. 그만큼 갑작스러운 거는 좀안 좋은 거 같아. 나도 이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좀 뒤숭숭해하고 잘못 잤어. 요 생각이 네. 많으셨네. 그런, 그런 고민 안 하지 않나요, 언니? 생각을 안 하다가, 안 하다가, 게임 한판잘 나라는데, 어저께, 가게에서, 어떤, <웃음> 싸움이 나가지고, 아니, 고함을 왜척 고래고래 질러? 진짜 고함 질를 일을 만들어 줘야 정신이차리아 그래. 고함 어, 한번 아, 고함을 왜 지르는 거야? 진짜. 그죠 이해를 못하겠어. 요 괴로워, 괴로워. 아우, 괴로워. 아우. <웃음> 아, 아. 아. 잘 먹었다 <웃음> 너무 배불러요 근데